어, <목소리도> 안녕. r a Thank <laughs> you. 좀 그릇을 뒤로 하고 정비소에 왔습니다. 여기가 저기 악어 같기도 하고 바다같아 우울함을 치톨스로 달래고 아, 집으로 갑니다 안는데?